뭐야, 찌질해라. 이 고물은 전력이 죽었어. 새 배터를 가져온다면 일어나게 해줄게. 어, 드디어 일어나. 니 출입 허가는 검사실뿐이야. 으야으야 hmm. 자! 3부! 그동안 손을 좀 뗐었다가 3부를 진행을 안 했었는데 드디어 3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형식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넘어가면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 <웃음> 원래 보토피아는 여행하기 안전했지. 이젠 탈주봇들이 주요 육로를 막고 있어. 뭐야. 우와! 정도 로봇이야! 다섯 줄을 보는 건 익숙치 않겠지? 래시는 끝까지 적응을 못했지. 우와 빙그릇 이게... 뭔데? 나노가본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처음 피해를 입을 때그 피해를 막는다! 저격봇 맞은편 공간 중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어야야 글씨 너무 눈 아픈데?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내면 주인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아 이게 남은 에너지구나. 빈 그릇. 이건 뭐야. 일단 이거 하나 내보자. 빈 그릇을 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건 뭐지? 첫턴엔 카드를 뽑을 수 없다. 아, 카드가 플로피 디스크구나. 어 망치. 오, 타블렛으로 이제 사전처럼 쓸수 있어요. 이게 터널 종료. 이건 뭐야? 이게 다람쥐 카드고 이게 일반 카드겠죠? 일단 이걸 꺼내면은? 그럼 빈 그릇이 나오네? 왜빈 그릇이 나오지? 빈 그릇이 뭔데? 에너지본 다람쥐 대신에 빈 그릇이라고? 근데 막 희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아니 눈에 에너지가 없어 빈 그릇은 진짜 그냥 몸빵용이야? 개 슈렉인데? 이건 뭐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맞은편과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유감. 맞은편 공간 중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오. 오케이. 이번엔 이빨이 아니라 나사네요 빈그릇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더블건너 딜이 엄청 높네 지금 배터리가 총 4개 지금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봐봐 한대 때리고? 다시 올리고 끝났냐? 안 끝났지? 두 대를 맞아야 버틸 수 있었구나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때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죽어요 얘도 죽지만 아얘 공수네? 공.. 얘를 죽이자 오케이 예를 내서 아 망치로 내 폐를 부술 수 있어 이걸 왜 부쉈어? <웃음> 아 어차피 공수여서 의미 없었어. 어아 이렇게 없앨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쏘면. 됐죠? 자 이제 더블건너를 꺼낼 수 있어요 됐죠? 그한으로 뽑아내기! 돈이 추가됐다 최선의 방어? 다른 보들이지아 어, 구형봇에 제가동하는 불꽃을 갖고 다니거든 놈들을 대게 넣고 알잖아 그럼 널위에 싸워주니까 저격봇 쉴드봇 일단 저 코스트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격 꽃의 뽕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동된 꽃몇 개로는 안될 거야. 그것도 정말 위대한 초월을 재현하고 싶다면 말이지. 오토피아 곳곳에 사기템들이 굴러다니고 있어. 일어나게? 아니지. 초월을 해야 한다니까. 못 일어나는구나. 이건 뭐야? 한 턴에 네 에너지를 채워줄 거야. 나쁘지 않지. 아이템이네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걸. 당연히 중간 지점에서 보충할 테고. 아이템을 팍팍 쓰라. 이건가? 더블워너가 또 나왔네. 망가진 곳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맞은편과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그렇군요. 이거 참 유감. 아 망치로 터트려서 자폭을 발동시켜도 된다. 오 그런 방법이. 근데 왜 훈수도 스바라시야? 훈수도 좀아 죽고 싶지 않다면 빈 그릇. 막어 아 아마 이걸 꺼내면 저격이 나올텐데 아직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저격곳을 꺼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하고 오늘 종료하면 빵! 방어를 한번 하는 실드봇이 다 터지네.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저격봇을 한번더 꺼내고 아 쉴드봇 계속 나오네 저거 씨.. 개 패고 싶게 안돼.. 저격보시 죽는다고.. 아.. 그래, 니네 승리야. 해별 인정하지, 넘어가자. 항복! Accept surrender. 항복을 승낙한다. 싫은데? 난너 극한까지 그 조질 거야. 나요. 멍청한 플레임 자식아 아이씨 그냥 써렴 받을걸 터진 3D 프린터? 그릇 프린터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하면 빙 그릇 더미에서 카드 하나를 뽑는다 그니까 다람쥐를 뽑는다고 다람쥐는 희생이라도 되지 아이 카드 방식이 바뀌니까 너무 어렵네 난탱 갈래 탈주봇들을 물리치는 진짜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스스로를 계량해 사기템 능력을 부여하라고. 니네 덱에서 카드를 몰라. 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요? 에너지봇. 삽입. 어디보자. 우와! 즉사 카드를 넣을 수, 있... 아, 도장을 넣는 거구나. 개조 물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의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 일의 피해를 입는다 아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동할 때 자동적으로 공격한다고 아 즉사도장 개좋은데 지금 딜이 없어 아 카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럼 저격보수로 가자 즉사 부여 만족해? 네! 선생님! 중간 지점에 거의 다 왔어 이제 와서 쫄지마 오 맵이 다리야 뭐야 다리를 부술 수 있어 알람본. 홀랄랄랄랄, 이렇게 생겼네. 이 도장을 담은 카드 맞은 편에 피조물은 1의 공격력을 얻는다. 맞은 편에 피조물이 1의 공격력을 얻는다고? 구타 유발자야, 도장 이름이. 오, 그래? 아, 그러니까 빈 그릇 같은 거를 놔둬도 좋다 이거네. 딜이 1 생기니까. 랄랄랄 얍! 아이씨 근데 죽었네? 그냥 빈그릇으로 계속 막아주지 자동장치 11 저격 아직 먼저 꺼내지 말고 일반부터 먼저 꺼내고 탕! 아야! 배터리를 추가? 탕! 저건 뭐야 교환 봇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의 공격력과 체력을 교환한다 헉! 한대 맞으면은 공격력이 5가 되는 거야? 그렇군 내려서 한대 치고? 쉴드 못 망치, 부셔 저격 됐죠? 저격 탕! 좋아. 뭐야, 뭐가 나왔어. 아니, 교환붓이 또 나왔어. 안 돼, 내 즉사가. 한대더맞좀 게임이 끝나. 게임이 끝나기는 했는데. 어떻게 더 뽕을 뽑으려고 했지만. 안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극한으로 뽑을 수 있겠지? 끝 5원? 첫 중간 지점에 도달했네? 멋져라 네 아이템이 재충전 됐어 네가한 지역에서 파괴한 것들은 살아나지 않아 만일 네가 죽는다면 여기로 되돌려질거야 고상한 시스템이지? 3원 이돈 네 모아서 어따어? 에이? 말하자마자 상점이 있어요 위대한 상업 여긴 니네 로브 달러가 통용되는 곳이지 8 로브 달러 7 로브 달러 이 t s b e a u t i f 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나 8원밖에 없는데. 올라가 오른쪽. 카드다. 선물본. 이도를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임의의 카드가 손에 주어진다. 아무무야? 아메 봇. 임의의 다른 도장을 얻는다 이 도장을 담은 카드 맞은편의 피조물은 일의 공격력을 얻는다 알람봇이 의외로 괜찮은데? 아나알람봇 갈래 지금 딜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돈? 뭐야 우프 미안 돌아가 이 다리 완전히 작살났어 돌아가 시간이 걸려 보스를 깬다면 그럼 시간이 충분할거야 보스 깨고 다시 오라 이거군 뭐야 이거? 어? 숨겨져 있는 어? 어? 뭐지? 숨겨져 비밀 화살표가 있어서 눌렀...었더니 이거 22짜리 먹었거든요? 토끼가죽이 카드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뭐지? 그리고 이건 뭐뭐더라 이게 뭐예요? 아 업그레이드구나! 이거 가자 카드 하나 골라 이거 또 돼? 계산좀하고 오 뾰족한기 반격 극탱 이건 뭐지? 공격력을 1 잃는다 오 일단 카드 빼고 유일하게 두대 버틸 수 있는 친구가 얘인데 구린내로 일자리한테는 안죽게 하는게 더 나을지도 하긴, 여기는 지금 평균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알람봉? 꼴박해하고, 진정시키는 거지. 냄새로. 아,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한대 맞으면 죽는데, 얘. 쉴드봇으로 가자. 쉴드봇으로 겁나 꾸준하게 딜을 넣는 거지. 어? 이거 어때요? 그냥? 쉴드봇한테 뾰족한 기술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구린내 말고? 이걸로 갈래? 가시가 뭐 들은 다음에 어차피 한대 방어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이제 딜을 넣는 거오 이게 또 추가가 되네 가격이 더 오르네요 심지어? 동보토피아 이쪽엔 별로 값진 게 없어 근데 길이 여기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넌 여길 탐사해야 해 알잖아 위대한 초월을 위해 아자 근데 그 초월이 뭐냐고 개꼴 밖에 생겼네 진짜 어? 그래 이런때 필요한게 쉴드봇이지 문제는? 배터리가 없다는거 빈그릇으로 한대 맞고 으악 터널 버티기만 해도 배터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쉴드 버 아. 연. 아야. 지금 두 대맞은 게임 끝나잖아 두대 끝났네 어? 아이고 아이 모르고 아이고 망치를 들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종을 눌렀네 아이고 깔끔한 딜량 별이 뭔지 궁금하다고? 넌 많이 이겨왔지 그래서 머리 위에 현상금이 붙은거야 그럼 현상금 사냥꾼들이 따라 붙지 그래도 니가 죽으면 리셋돼 감시드론 폭발봇 폭발봇도 잘 쓰면 좋지 이건 뭐야? 망가진 법 자동장치 일단 무조건 첫 턴은 방어를 할수 밖에 없네 여기에 폭발벗을 내는거지 치면 뭐야 내 이름은 문호옵스버그 금머리가죽을 그 벗기러 왔다 개인적인건 아니야 애송이 어머 너무 센데요? 빈공간이 공격당할 상황에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그 자리로가 대신 피해를 입는다 어쩔 수 없지 여기를 한대맞고 얘를 때리면 얘가 죽을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겨우 코스트가 3이야? 오케이, 두 대쯤이야. 버틸 수 있어. 으 이제 여기서 개꼴 받는 알람봇을? 아니, 저격봇을 불러서 나 카드 꺼내봐. 자격보스를 불러서 턴을 종료하고 얘를 때려. 으, 네 머리가죽은 다음 해벗겨 주지. 문 홉스 버그는 또 보게 될 거다. 두대 맞고, 으, 아! 어. 나갈 때다 알람 벗! 얘를 꼴받게 한 다음에 얘를 없애주고 아야 게임 오버 아니죠? 자, 이제 더블 건너를 꺼내주면 돼요 더블 건너를 여기다가 꺼내주고 선을 종료한 후에 저격을 얘한테 하면 얘 암! 왜 하달한장더 뽑고 쉴드보 가자 하하야 야! 아래로 뭔가 숨겨져 있는 화살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잘 봐야 돼요. 맵을 뭐지?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야 이드론는나 지금 카드 너무 많아 더블 거나 저격봇, 쉴드봇 엉기받 쉴드봇. 쉴드봇 가자 이걸 안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 다리에서의 결투 알람봇 왜 전류가 흐르고 있지? 강화판인가? 길이 1 높아 봇 에너지봇을 선빵으로 먼저 내고 거기에 이걸로 막아 한대도 허용할 수 없어 버블건너버블건너는 음. 선넘치 스마라시아 구석에다가 와 그냥 쳐아야 겠는데요? 아 망치로 다리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뭐 일단 어쨌든 한대 맞읍시다 쉘드봇 일단 저격보스로 먼저 죽이자 이렇게 하고 하을 종료 사망 오, 쉴드봇시두장 나왔네? 얘를 먼저 때리고? 으악! 안 돼! 처격고 이건 치옥이야. 좋아. 조, 조화가 아닌데? 더블건어 피가 왜 이렇게 적어요? 6코스트 주제에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땅 따당 두대를 맞춰야 돼 아이 자꾸 카드 뽑는걸 까먹네 폭발봇 얘네들 다 날리자고? 좋은 생각이야! 폭발!! 다음에 개꼴받는 알람봇을 아, 알람봇 나중에 낼걸, 씨. 체크포인트 아이템 100% 충전 보스포스 0% 뭐야? 찌질해라. 이 고물은 전력이 죽었어. 새 배터리 가져온다면 일어나게 해줄게. 이거? 어! 드디어 일어나니 네 출입허가는 검사실뿐이야 그냥 검사계량기에서 배터리 가지고 와뭐 어, 이렇게 생겼구나 프린트 과정 이게 뭐지? 콕콕콕콕콕 무슨 카드인거같은데? 오! 이게 또 있네? 또, 쉬. 똑같은 새로운 퍼즐이네요? 이건 고정이네? 이렇게 치면은 얘네 둘이 얘를 다 죽이고 얘가 이걸 치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때려서 데미지가 4가 들어갈 겁니다. 모르겠는데? 어? 왜? 왜? 왜? 왜? 왜 5가 됐어? 폭탄 부인의 리모컨? 그램..바다 모든 빈공간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전술적으로 판을 지워버려 현명하겠어 야이 왜? 자! 봐봐! 봐봐 얘네가 폭탄을 터뜨렸잖아 얘..얘..얘가 막았어 1,2가 남았어 얘를 때려 아 얘가 없지 참! 그래서 1,4 해서 5가 되는구나? 이것도 해봅시다 이건 뭐야? 무슨 도장이야 이거? 아씨 도장의 종류를 사전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 짜증나게 사전 못 봐? 사전 없어? 어떻게 보는 거지? 퍼즐 바로 옆에 있다고? 어디 어 공격한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사망한다. 초록목스 목수. 오렌지 목스네, 내가 아까 봤던 게. 주인에게 오렌지색 보석을 제공한다. 파란 목스. 주인 측의 보석 그릇이 죽을 때 폭발한다. 맞은편 근처에 아군 피조물까지 1 0의 피해를 입는다. 아. 아, 참 복잡하게도 해놨네. 아, 짜증나. 얘가 얘를 때려! 터져! 터져! 없어져! 된거 아니야왜 안돼?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거 없애면은 여기 있는 것들 터지는거 아니야아 얘가.. 얘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 뭔데? 이해가 안돼 지금.. 주인 측의 보석 그릇이 죽을 때 폭발한다. 주인 측의 보석 그릇,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죽으면 얘네가 다 터진다는 얘기 아니었어? 내가 얘를 때렸어. 없잖아. 죽잖아. 죽잖아. 얘도 터진다는 거 아니야. 아, 얘가 얘를 때려서 얘가 터짐과 동시에 얘가 죽어버려서 터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남아있구나. 그럼 얘를 내려. 그래서 얘가 얘를 때려. 얘가 없어져. 얘가 죽잖아. 그러면은, 흐음... 된거 아닌가? 왜? 아, 보석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야, 설명을 진짜 개같이 써놨네, 이거는. 이건 번역문제다. 그 보석이 터진다는 뜻이구나 그니까 얘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얘네가 다 폭탄이 된다 이거죠 보자 왜 아무것도 안 변해 아 보석이 죽으면 보석이 터진다고? 어 카드가 되게 특이하네? 얘를 죽이는게 아니라 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달라지는게 없.. 얘가 얘를 죽였어 아, 얘가 죽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아, 됐다. 아, 아 이게 진짜 설명이 애매하게 써 있네요. 이해하니까 진짜 쉬운데 저 도장이 되게 이상해. 외로운 마법사봇. 얘그아은개 아니야? <웃음> 2부에서 하이라이트에 나왔던 데 아, 이건 너는 이건 아은 차근... 아복 말고 다른 거? 정말 감사한다, 내게 시켜 뭐든 간에 그무한나남흑만 뭐 아니라면 뭐든 아, 됐다 어렵네 그니까 이 도장이 담겨있는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치면 그 보석이 폭발이 되는구나 되게 별론데요, 카드가? <웃음> 아, 진짜 헷갈리게 써놨네 아, 내가 이걸 꺼놨던가? 괜찮아, 쉬운 퍼즐 몇개 풀면 돼. CCTV다. 카드가 있는 사각형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뭐야? 여기 뒤에 이상한 건물사진같은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바로 될때까지 도장을 회전하세요 쟨 뭐야? 넌 뭐야? 이게 뭐 어느 방향으로 몇번회전시키고 그러면 얘뭐 열리나 본데? 머리가?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생선보 나 찾았다 좋다 로봇 생선 나 숨겼다 마지막 복수다 나쁜 생선 그 2탄보스인가 쟤? 쟤는 왜 계속 고통받아? 엇? 어? 이게 전지구나 다른건 상호작용이 안돼요 그래 그거야 가져와 그래 고마워 정잔대, 이거면 될 거야. 게임으로 돌아가자. 왜 99%야, 불편하게? 어? 대각선이 있어! 에? 어? 에? 이게 뭘까? 다른 세계로? 가 아니라 체크포인트. 역겨워라 어, 그런 광경을 보여줘서 미안해 여긴 포토피아에서 마지막으로 생명이 남은 곳이야 저 구린넨하고 꿈틀대는 불안정성의 덩어리가 아.. 제로봇이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로봇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네 이 눅눅한 쓰레기장은 참 짜증나네 거주자들은 발톱을 내밀고 신선한 벗대를 노리지 발목 조심하라고 여기도 비밀장소와 달라붙는 폭탄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주인은 기폭장치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딱히 쓸데없어 보이고 X 스스켈레토 공수가 2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사망한다 어이 되게 좋다 일회성이긴 하지만 되게 좋네 이건 또 뭐야 아니 맵이 너무 넓어 일단 하나하나씩 해보자 아래쪽부터 눌러볼게요 달라 부 붓쉴드?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주인은 나노 갑옷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자그! 이 외의 카드가 손에 주어진다. 일단, 방어. 아따... 오지게 두드려 맞네 폭발 법 매달리는 자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가능한 멀리 그쪽으로 이동한다 얘한번 내볼까? 카드가 뭐 나올지 궁금하네 나믿끼 사망할 때구나 사망할 때저한테 베리어 하나 좀 위험한데 뭐야 죽은 나무한테 아 오케이 끝났. 아, 저 건호를 못 봤어. 뭐야? 짠, 니네 돈도 다 사라졌어. 대단해. 돌려받고 싶어? 그럼 또 죽지 말고 이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갔던 중간 지점으로 돌아가. 그냥 너 있던 곳으로 스킵하라고. 응? 쉽지만은 않지. 금방에 탈주봇들이 막 리스폰됐거든. 다시 왔는데요. 그럼 여기부터 싸워보자 묘비 피존물이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공격할 차례에 공격하지 않는다 <웃음> 묘비는 아예 공격이 안 되는구나 아, 폭탄으로 이걸 없애할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일단 버티고, 알람보. <놀랄라라라라라라라라> 옮기고, 아, 얘를 죽여야 얘가 없어지지 참 저격을 꺼내야 되나? 뻥척하드를 뽑아 뭐라고? 생선을 찾아야 된다고? 일단 저격본 어? 와, 더블번호가 나오네? 잠시만요 알람보 때문에 얘 데미지 3 들어가는데요? 아, 쉴드봇이 있네 아, 근데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이걸로 일단 막아 막을 수는 있어 하고 부수고 얘가 톡톡 탁 하고 개색서 It's a s c 스 r y scary, scary skeleton. 내고 생선물을대면 어? 아니 폭탄이 아니 개색! 계속... 와아오그 <웃음> 야. 에? 뭐야? 끝났어? 이건 뭐지? 이건 끝내주는 거야 니네 카드 하나를 오버클럭 해줄게 공격력 버프 하지만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져 오버클럭이라... 영원히 사라진다고? 그러면 안 죽게 해야겠네? 데미지 딱히 올릴 게 없는데 애들 다 피가 1,2여가지고 아예 데미지가 없는 애를 데미지를 붙이는게 더 의미가 있을지도 얘로 가자 뭐야 이게 오버클럽 겨우 1 에이. 맞아 이거 에너지봇을 진짜 안쓰거든요? 내가 얘 운영을 잘 못하겠어 얘를 그냥 공격력을 입히고 뭐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라고 하지 뭐 땅. 다했다 얜 죽이지마 아니 바로 죽일건데 폭탄으로 죽여야지 야! 내가 이건 뭐야 무슨 생각인지 맞춰보자 중간 지점으로 돌아가 아이템을 보충하고 상점으로 가겠다? 정말 네가 이기길 바라는데 그리 쉬울 리는 없잖아. 중간 지점에 갈 수는 있지만 금방에 모든 탈주봇들이 리스폰 될 거야. 그러니까 확신해. 아니요 싸우자고. 아 얘네 빡센데. 퐁 죽은 나무한테 세대 맞으면 죽습니다 세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지? 왜 저걸 나한테 줘? 아 저기 줄게 없으면 나한테 주는구나 아개 좋은데? 저군한테도 카드를 줄수 있구나 <웃음> 달아줄 데가 없어서 날 주네요 개꿈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 좋아 카드가 또 있어? 달라붙는 폭탄 달라붙쉴드 교환보 와교환보이 코스트가 6개였네 달라붙쉴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헐아 스켈레톤 두 마리? 나 아, 무조건 한대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맞을 수가 없잖아. 장난해. 그냥 한 대라도 맞고 윽 쟤네는 다 부서지고 얘는 어차피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내면 그냥 바로 데미지를 입는거야? 피조물이 이 도장에 나은카드에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1의 피해를 입는다 그렇구만 그럼 쉴드본 낼걸 차라리 죽었을텐데 그럼 때리기 도전에 아! 포스트가 모자란구나 오케이 뭔데 저건 또아 스켈레톤 엄청 들어. 네잉그릇스로 맞고 어떻그 다음에 쉴드 버드. 어? 위대한 도약이 아니었네, 얘. <웃음> 어? 우짠! <웃음> 우짠노! 어? 왜 맞아? 아, 아, 그, 공수는 그래도 내가 때린 맞지, 참. 아, 정신이 없네. 스켈레톤. 계속 막아줘요. 탁, 탁! 맞고 곤충 드론을 왜 걷다네? 뭐, 그래, 뭐, 알아서 하시고요. 나 생선. 일단 이렇게 두대 계속 때려봅시다. 생선봇 살알고, 쉴드봇은 죽겠네요. 생선봇 꺼낸 다음에 망치로 패라고? 아까워. 죽기 일보 직전이면 그때 쓸게. 으이, 나빠. 어차피 이판 끝나네요 무조건 무조건까지는 아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음 턴을 보고 변화가 없는걸 확인한 뒤에 더블건을 꺼내고 망치로 부술게요 그럼 되지? 뭐 들어오는데 더 많은 생선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때 임의의 카드가 손에 주어진다 에? 아 이걸 계속 부셔야 되나? 더 많은 생선 뭐지? 난 진짜 임의의 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보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시리즈가 있는 걸까? 빵 빠빵 17원 이러한 손해봤다 제기랄 누구야, 너? 이러분 지나고 싶어? 뭐, 내가 치, 치워줄 수도 있지 약간의열만이으면돼 헤헤헤 뭐야, 이거? 내가 상인도 아니지만 이제 서로 뭘좀 주고받을 거야 저들중 하나랑 네 카드 하나 교환해야 해 달라붙해골 주인은 취약성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어 이거 좋다 이거 상대한테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한테 붙이면은 아무리 강력한 카드도 한번 때리고 그냥 사망인데? 곤충도로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 스켈레톤도 많으니까 됐고 달라붙해골이 그래 내게 어떤 걸 줄래? 저격보시오 사 로브 달아 강화 카드 고르라고 나 골라 그래 일단 너 골라보자 뭐가 있나 가시 몸빵 위대한 도야 이렇게 있네요 아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얘 위대한 도약 되나? 아, 어, 이게 또 돼? 왜? 스켈레톤 불사면은 진짜 개꿀이겠는데 아마 불사도장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생선 보세 이거 넣을까? 빈 공간 맞은편에 피조물 해놓으면 이도장에 담은 카드는 그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가서 맞아주는거지. 아니 근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이번 챕터가 영 데미지가 너무 많아서 사전에 불사도장이 없었냐고요? 찾아봐야겠다. 그러게. 아 얘한테 그냥 위대한 도형나올래 도장 3개. 이 녀석의 메모리 유닛은 더는 못 견뎌. 이게 도장이 마지막이군요. 방 뭐야! 어? 방 뭐였지? 일단 쭉 봅시다, 사전을. 그, 그, 그, 그, 챕터 1에서 봤던 실패 아니야? 실패? 없네. 불사가 없어. 야잔 아 방금 그 초록색 겜을 어디로 갔어? 뭐야, 이거? 왜 해골이 있어? 아직 쓸수 없는 건가? 선생님, 액트2에서 초록색 마법사도 똑같은 인물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었던 것같아 이거 실패 아니에요? 이러면서 한번 봤었잖아요. 아, 근데 애들 계속 나오네. 아... 지친다, 이제. 전투가 너무 많아. 얘왜또 데미지가 2야, 이 그지 같은 놈. 자, 전투가 챕터 1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2는 전투를 내가 컨트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서. 자, 아, 됐네. 생으로 맞아야 되잖아, 요 아니 이건 그냥 게임이 끝났는데요? <웃음> 폭발봇 아이템을 쓰자고? 모든 빈공간에 폭발봇을 설치해 솔직히 조금 짜증나지 이거 아이템 쓴다고 근데 의미가 있나? 살수 있어? 다 터지면.. 얘네 와가지고 또 세대 때리고 게임 끝날거 아니야 방어를 해야되는데 지금.. 못해 이거 그냥 게임 끝내야될 듯? 응? 야! 아이템 썼잖아! 뭐야왜한 칸도 안쳐! 아 에너지 충전용이라고? 그니까 한번쓴 다음에 써야되는 거예요? 이거, 강종되지 않을까? Oh, yes, baby. 다행. 가랑 지금 전개 똑같고 이렇게 하고 어? 세 개가 다시 차네?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못 막는데? 지금 한 대만 맞아도 죽는 상황이라 이건 그냥 아이템도 안 쓰는 게 나을지...도?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아이도르마무 자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번 판만 좀 쓸게. 자 가자 보자. 봐봐. 이렇게 하고 자한대 맞고 여기서 익었어 Yes 베베. 완전 초기화. 퐁퐁퐁퐁퐁퐁. 오케이. Okay. 됐스 카드 배열도 달라졌네. 난 코스트 늘릴 때까지 좀 버티자. 뭐지? 아, 너 공수구나. 나왜 이러는 걸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 아휴.. 인가나 다시 할까? <웃음> 아 이건 그냥 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속상하네.. 이, 뭡니까.. 일단 카드 뽑고 보자 폭발.. 뭐. 아니 곤충드론을 조질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방치로 부수고.. 채우고.. 자, 이렇게. 하고, 얘가 탕! 때리면, 얘를 익어주고, 탕! 때리고, 죽는 거지, 그지? 졸라 멋있어! 아, 근데 아이템을 이렇게 다쓸 정도로 이 전투에 값어치가 있어? 데미지, 조금이라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거 버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돼? 한 칸이 모자라 나쁜 생선 이런 요망한 나쁜 생선 어제 이기긴 이겼다 이건 뭐야 구타 유발자 취약성 도대체 도대체 이 생선은 뭘 어쩌고 싶은 걸까? 와, 능력 진짜 이상하다 <웃음> 능력이 어지러워질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조절 어차피 게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놔봤어요 2원 일단은 이겼다 와, 체크포인트다. 니네 아이템들은 보충됐어. 제 뒤에 봇들은 영원히 죽어 있고, 정말 우울한 집이야. 여기서는 우버봇을 못 지르려면 여기 있어야 해. 별로 오래 머물고 싶진 않을 거야. 오, 텔레포트? 일단 저 건물까지는 길을 뚫어놨으니까 이제 여기 위쪽 가봅시다 이거에 대한 정체도 절대 까먹지마요 이게 뭐야 뭐..뭐야 안돼 너좀 안좋은 타이밍에 왔어 이 발전기가 곧 폭발하거나 할거야 그기 전에 네가 재충전해야해 시간이 가고있다고 알거야이 도장을 담은 카드 맞은편의 피조물은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짜증 fm 저걸 부셔서 충전해야돼? 오내 얼굴이 0이 되면 니패배야 네 오... 그렇게 빡셀 거 같지는 않은데. 아, 좋아. 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 친구? 너 시간 얼마 없다 아개 때려서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구나 아이씨 그럼 저걸 부술 필요가 전혀 없었겠네 이거 돼? 근데? 폭발 봇을 잘못된 위치에 둬. <웃음> 몰라, 그냥 해. 어떻게든 되겠지. 딴딴딴딴딴. 1! 됐네. 어떻게든 되네. 충전! 와, 잘했어. 폭발하기 전에 재충전을 만쳤네? 할수 있었으면 박수 쳤을 거야. 럭키 카드가 아주 애쓰네요. 돈도 안 주네, 근데. 속상하네. 하나 뽑아. 일단 도장이 뭔지부터 봐야지. 그래.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나머지는다 쓰레기고, 공격할 곳을 고를 수 있다. 더블건어의 저격 중복이 돼. 근데 되네. 사람은 다른 걸 골랐겠지만, 왜 별론가? 여게왜 안가져져? 카드 또 올라? 어? 뭐야 이거 어?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음... 이름이 노란색으로 뜨면 레어카든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맵 지형이 바뀌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였네요 얜 뭐야? 턴이 시작할 때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짐승모드로 혹은 짐승모드에서 변신한다 뭐지 왜 좋아보이지? 그레이즈 다 엄청 비싸네. 일단 얘가 조금 더 효용성이 높아 보이니까 얘로 하고 좋다. 두더지야 짐승 모드로 진화하는 애다. 어떡하지? 강한 앤가? 어머! 아.. 재구나개사개데 이걸로 조지고? 볼트하운드 로봇 버전이야? 아, 막을 걸 그랬나? 아, 빈 그릇으로 막을 걸 아이, 나 바본가? 아, 왜, 왜 멀뚱멀뚱 맞았지? 아, 얘도, 얘도 진화하는 앤데? <웃음> 잣됐다, 이거 퍼스트가 다 너무 높아 자극이 느껴진다! 빈 그릇. 엥. 아, 하, 이게 참. 정말 그지 같아요. 오 자기 울지 마. 나는 클랭크 제빼 빨리 끝내주게. 다된거 같죠? 나 이제 생선 3.7 3.7? 뭐한 대만 버티면 저격보시 해결해줄 수는 있어 아니 너무 개빡센데요? 게임 어? 저격봇.. 나무 뒤에 숨겨놓고 생선보시 얘를 잡겠네요? 어, 괜찮아 자기 클랭크 질빼라는 이름을 기억해 다시 올게 아씨 미친 바로지나 네 저거 다행히 피가 한 대여서 바로 죽일 수 있고 아, 알람보소를 얘를 꼴받게 만들고 죽이고 쉘드보소를 얘를 죽여 아얘 죽여? 오케이 됐다 이제 하나 둘셋넷 오케이 그 칸으로 끌어올리겠어. 이렇게 하면은 딱한칸 남는단 말이에요. 빨보시 꼴 받는 애를 죽여버리고 더블 건어가 굳이 더블 건어일 필요도 없지. 저격으로 나무를 치우고, 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한달에 종료하면오 두번 쏠수있나봐 빵야 빵야 오 진짜 더블 저격이네 미쳤다 이거지 이건 또 뭐야 불곰국 카드 얻을 수 있는 건가? 니네 카드 하나가 또다른 자를 얻게 될거야 짐승의 자 어떤 카드에 어떤 짐승인지는 네 선택이야 그리 복잡한건 아니야 좋아자 <웃음> 개꿀받는 알람봇 어때요? 이게 약간 턴 진하면 진화하는 그런거 같은데 얘 넣어봐야지 시작하자 이번 네 안에 어떤 짐승이 살게 할래? 짐승 모드... 데미지 3과 체력 2를 추가로 넣어주는 거야? 즉사를 넣을 수도 있네? 오나 이거 할래 이게 좋다 진심이야? 그래 이거 황금인가? 내가 막 캐려던 참인데 쪽팔려보고 나야 나오는 거였구만 길이 열렸어 아우 이쪽이 지름길이 열렸구나 아.. 전투 또 해야돼 아이.. 좀 많이 지치네 머리도 엄청 써야 되고 아니, 미친, 그리즈. 그리즈가 나왔구요. 내가 먼저 선빵 친다. 진화! 아, 뭐야! 너무하잖아요! 아, 이 능력치가 막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변신하는 거네. 쟁전 낼게 없어 하... 둘다못 잡나? 일단 스켈레톤으로 얘 일단 먼저 잡고 다음에 생각하자 야, 이거 시간 끌면은 안 되겠는데? 알람봇을 보호해야 돼. 저격봇 일단 꺼내고. 한대 맞고? 보호막을? 굳이 얘안 줘도 되는데 얘로 주자. 좋아요. 나 이제 생선 이렇게 해서 얘 때리고 얘 없애고 얘 쉴드 부수고 좋아요 버티고 하나 더 꺼내서 택 밖으로 나와 손에 들어왔도다 나가 이야라 이대로 게임을 끝내면 섭섭하니까 퉁 통, 통, 오케이 퐁아자 다시는 음. 보지 못하겠네 아저 완전 소멸이지 참아 맞다 맞다 잘 됐어 저거 어차피 크게 의미 없는 애였거든 자 이제 수금할 때입니다 땡기자고 하나 둘 그야. 셋. 돈 많이 모였네. 전에 살던 친구가 완전 대충이었거든. 오두막이 더러웠단 건 아니고 놈의 플레이 말이야. 여기저기 실수나해댔지 스토리나 분위기만 따지고. 나 아니야, 그거? 넌 알지? 카드 게임은 완벽한 전략이 다라고. 그, 그, 나 아니야? 저게 뭐냐고?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 이 e 로봇 달러 더블 건호 소냐? 그레이스 저 코스트 가자 아, 지금 카드 너무 많은데 거래할 준비 됐어? 그레이스 에너지 뭐? 뭐냐 내개줄 카드를 골라 더 웃긴건 뭔지 알아? 카드는 개많은데 줄게 없어 쉴드봇 쉴드봇 이거 주자 안하고 골라 어디 보자 개꼴받는 알람봇 어때? 시작하자. 늑대. 3, 1이야? 아깐 3, 2드만. 즉사. 음. 얘, 이거 넣어줘? 엥? 와, 카드가 4개야? 행을 주면 죽는 게 먼저인지, 변하는 게 먼저인지 궁금하다고요? 그러게. 한번 해볼까? 어? 왜 이번엔 또 2야? 아, 그냥 공격력만 3으로 바뀌는 건가? 이걸로 해보자. 아, 나도 실험 좀 해보자. 궁금하다. 그게 맞는 거 같아? 나도 몰라, 아마 아, 진짜... 전투 좀 그만 나와라... 하... 체크 포인트 왜안 나와? 소냐... 망치로 이거 부술 수 있어 근데 방어 먼저 하고, 변한 다음에 스켈레톤으로 저할게요 자, 스켈레톤 보자고. 잠깐만. 아, 씨. 삼가신 녀석. 향하고? 아니! 문 홉스버그가 돼진 줄 알았지, 어? 틀렸어. 저다 뗀거 같은데요? 짱,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 어떡하노. 자, 봐봐. 아이템을 써야 될거 같아. 야, 근데 분명히 아까 아이템 썼는데 왜 다시 충전돼 있어? 아, 이게 맵판마다 다시 충전되나? 아, 아까 그 전파탑 다가가가지고 그 아이템이 충전된 거구나. 자 일단 이걸 내요 이걸 가져가요 그리고... 이걸 내요 종료해요? 폭발 봇을 내면 야 잠깐만 얘왜 데미지 1 안들어갔어? 아이 쉴드를 때릴 때는 딜이 안 박히나봐 죽이리가은매주지문호스버그는도보게될거다 네 나쁜 생선. 으아! 으아! 으아! 으 설마 오. 다시 다 해야 돼요? 와, 아, 너무 지친다. 3분은. 뭐야, 아, 공수지창. 에라니. 이거 부수고 얘 죽으면 얘 없애고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어로 죽일까요? 개꼴 받는 알람보. 쉴드봇이 좀 안정적이니까 쉴드봇으로 가자. 뭐야? 이거 왜안 부스러져? 아, 이러면 뼈를 붙이는 의미가 없잖아. <웃음> 뭐야! 뭐야? 존 생선. 피조물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에 맞은 편으로 이동할 때일의 피해를 입는다. 뾰족한 기, 저격자. 위대한 도야. 문제는 얘를 막아야되는데 좋은 생선을 지금 내면 안되거든요? 아이씨 머리 빠개지겠네 아우 대 꼴받는 알람봇을 여기에다가 둬서 목숨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대 맞아도 별로 안 아프게 하고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지금... 세대 맞으면 죽고 어 이기긴 하겠다 아... 아우 머리야... 아 진짜 머리 너무 아파 지금 근데 때리고, 이제 죽게 하고, 저격보시 나왔네? 아이고, 두야. 어떻게 하면 잘 됐다고 소문이 날까요? 대충해. 난, 난 머리를 쓰지 않겠어. 최선을 다해서 조합해! 그래봤자 하나잖아, 이런 제기랄 와돈 있는 곳나아 아 오늘 이까지만 할까? 야나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와 죽을 것 같아 지금 뭐야 이거 아불 들어온 거구나 아이씨 나 눈인 줄 알았어 아 인스크립션 3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치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끝! 다음에 합시다